꽁찌야 꽁찌야 꽁지야 백설아 백설아? 엄마랑 놀자 백설? 저기요? 엉덩이만 두지 마시고요 나랑 놀다 서라 <웃음> 저기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서라 놀아, 엄마랑 놀자 응? 응? 응? 응? 응? 응? 엄마랑 놀아 엄마랑 놀자 응? 응? 응? 응? 애들 엄마 안 놀아준다고. 나 아, 아, 아, 아. <웃음> 꼬리로 대답하지 말고, 저기야 꼬리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너희 어떻게 이렇게 날 무시할 수가 있니? 너네가 그러고도 나한테 간식을 얻어먹을 자격이 내말 듣고 있어? 엄마는 너네 때문에 너무 외로워. <웃음> <웃음> 에드라, 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드라 에드라, 에드라, 에드라, 에들아에들아 에드라, 에드라, 에드 신나, 어구 신나. 어구 신나. 어구 신나. 홍치! 품치, 홍치! 품치, 홍치 오고 싶어. 우리 홍치도 오고 싶어. 얘들아! 하트야! 하트 어이구 아이고 신나! 어이구 신나! 나 뒤에다! 아이고 신나! 백이 어이구, 아, 아이고 신나! 나도! 아이고, 나도! 나도! 나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아이고 신나! 아고신나 아이고! 아나 신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이 어이구 이라 어이구 아요 뛰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뻐이뻐이뻐 어이구 어이구 이뻐이구이구이구이구이이구이이구이구이이이이 꽃치야이야 코치야! 코치야! 코치야! 코치야! 아싸! 아. <목소리가> 어깨는 줄 옆으로 가네 어이없네 아, 아, 언제까지 들어 거야? 근데? <목소리가>